FM 89.7MHz BBS 광주 불교 방송입니다. H L T P. 줌. 지금은 갤럭시 S23 울트라 백배 줌에 경이로움과 만날 시간. 갤럭시 S23. 삼성 갤럭시 S23가 여섯 시를 알려 드립니다.